어.. 아.. 샴팡을 갖고 라 샴팡을 갖고 가라 뱅! 아하하뱅뱅 뭐든 지금은 내비둘래다 끝났어. 잡아술래 The rising ties d will break them like The rising ties d will break them like 네. 좀 세게 들어오는 거야? <웃음> 너, 나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지가 나는 거야? 아. <웃음> 뭐? 갑자기 <웃음> 오늘의 컨셉은 뭐예요? 그게 뭐라고 하죠? 콩캉스? 콩캉스? 일런거죠이 곡을 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 신나야 된다 신나야 된다. 신남을 살짝 보여주시 있나요, 지금? 오케이. 에 MOT 안녕하세요, 몬티입니다! 네, 오늘 예, 여기 그 뮤비 현장이죠? 그죠, 왜? 자신 있어요? 네? 자신 오 프로듀서예요? 아니, 아니, 그냥 아니, 되게 오랜만에 뮤비 찍잖아. 그죠. 자신 있어요? 네, 자신 있어. 그리고 뭐 오늘 파이팅 둘이 한번 하고 끝내세요 하나, 둘, 셋 파이팅! <웃음> 띵 인사해주세요 하이 가이즈 하이 에브리먼 하이 에브리먼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하기 전이죠? 시작하기 전에 포부를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포부 아마 여러분들은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굉장히 몬트스럽 네, 그러면 화이팅 하고 끝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화이팅! <웃음> <웃음>